어느 날 하얀 송아지가 물었어요. 친구란 뭘까? 친구는 나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. 토끼가 말이 좋았죠. 언제 만나도 반가운 거.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거지. 사자와 사슴도 입을 모았어요.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친구야.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될게요. 함께 가는 친구 롯데.